5, 6, 7, 8우장대0 우정, 편집, 편집, 편집. 편집, 편집, 편집. 편집, 편집.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 그리고 뿌잉이야 <뿌잎> 아, 그래? 아, 이나우장파 여덟 하고 장이 지금 얘기가 틀렸어요. 아유 가라. 우정 우 뭐야? 우정 우정 오케이. 우리 우정 우정으로 할게요. 네. 네. 자 바로 합시다. 저희가 제가 우정 테스트 한 번도 안 해봐서 우정 테스트 우정 우정 <웃음> 이렇게 하기 맞아? 아 집중. <웃음> 내가 왜 <몇> 빠지? <웃음> 일곱말이였다나랐어 <이거빠리였잖아> 어렵네요 이거 저희 우정 여기까지 <웃음> 저희 우정 여섯 번까지 그 우정 테스트 제가 오늘 아, 게임을 맞아요? 처음으로 배웠는데 이제 이카를 하면 왜이렇하 싫어요 <웃음> 왜냐면, 알겠어 알겠어 우정 테스트 okay. 우정 우정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3, 4, 5 약간 이런.. 야, 제가 ]구나. 오늘 처음 배웠는데 제가 좀 센스가 있나 봐요. 센스하면 좋슈하니까 센스하면 조죠 삼행시 보여주세요. 아 삼행시 가능하죠. 아 오행시, 우정 테스트로 오행시. 네. 우. 우정은 깊어 오. 나랑 너랑. 정. 정하나. 배. <웃음> 네. 테스트도 필요 없어. 응. 우리 우정은. 오. 스. 스? 스페셜하니까 우리는 오, 트 트윈처럼 우린 쌍둥이처럼 모든 게 착착 잘 맞는 것 같아. 아 정하나 사랑해. 아 정하씨 이게 영상편지야. 방금 그게 영상편지였어요. 뭐 아, 따로 할거예아 따로. 정하나 my friend my 친구 정말 우리가 장난도 많이 치고 많이. 이렇게 다투기도 하지만 항상 사랑한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친구야, 사랑해 Peace